찔러 놓고 이렇게 벌려서 이제 땡겨내는 거죠. 확실히, 크기가 어, 다르네. 뾰쭉뾰족해요뾰족뾰족렇게 <웃음> 이렇게. 오렇게 이렇게. 다다다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런식이로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는렇게게이이게이렇 이렇게. 삽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렇이 구멍이 조금, 어, 감자가 올라오기에는 조금 작습니다. 감자가 순이 올라올 때 구멍이 작게 뚫리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걸립니다, 비닐에. 그러면 사람 손으로 또 이렇게 파줘서 이렇게 꺼내줘야 되겠죠? <놀람> 그 구멍이 잘 찢어지게끔 좀 이렇게 칼날처럼 조금 뾰족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다 됐습니다. 와,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게끔. 바로 그래, 벌리는 거예요, 또 이거. 찔러 놓고 이렇게 벌려서 이제 당겨내는 거죠. 단것 뿐인데 연필 위에 지우개가 있고 없고 차이가 그러니까 별, 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겠어요 반대쪽이, 반대쪽이 예전 거죠? 거죠 여 예, 예, 예, 기존 하던 거 거고요 네. 확실히 크게다르네 이런식으로 구멍이 조금 더 십자로 이렇게 십자로 뚫히죠, 그렇죠? 네 십자로 뚫피죠 그죠? 이런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구멍이 훨씬 크죠? 아 훨씬 커요 네 그러면 감자가 올라오면서 그냥 그대로 순이 올라옵니다. 비닐에 걸리는 거 없이. 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려서 <웃음> 순이 비닐을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비닐 자체가 이렇게 칼집이 나 있으면, 이렇게 덮여져 있다가 그대로 그냥 밀고 올라와 버립니다. 그냥 이런 식 여긴 다야 흔들고, 옆에 그냥 음. 구멍이고.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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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떡을 쇼떡을 네, 양쪽에 이제 쇠를 조금 더 무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쇠를 단 겁니다. 손들이좀 길어요? 이제 양쪽에서 작업하기 좋기 위해서 약간 길면 바깥쪽에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봉을 좀 길게 뺐죠? 되게 뾰족뾰족해요. <웃음> 뾰족뾰족해. <웃음> 네. 와, 이거 어디서 팔지도 않고. <웃음> 네. <웃음> 직접 개발한, 우리 슈퍼농부가 직접 개발해서 이, 농사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어디서 팔면은 농부들이 이거 좀 사서, <웃음> 이렇게 농사 짓을 때좀 사용을 주겠는데, 예. 네. 결국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만들어놓고 파는 곳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작년에는 투명 비닐이었는데, 이거 검정 비닐을 바꾸셨어요? 어, 작년에는 이제, 가쪽 풀안 나기 위해서 가쪽만 검정색을 하고, 중간에는, 어, 이렇게 투명 비닐을 했었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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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덜 묻혀 있는 감자들을 이렇게 관리 기질 하면서 묻어 주기도 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렇게 흙을 올려주면 바람이 불어도 비닐이 또 날리지를 안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출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있는 흙으로 한번더 이렇게 메워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풀도 안 나게 하는 것도 있고 수분 증발도 막아줄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출현하고 나면 비닐 위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구멍을 메워주는 겁니다. 음. 너무 가뭄 상태에서 조금 일찍 심으려고 바짝만을 하시게 되면 수분이 없으면 감자가 성장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에가 이 정도로 가뭄입니다. 지금 그, 그, 그 안에서 지금 감자가 피가... 클 수가 있나요? 비가 안온 상태에서 이제 짝만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심으셨는데 이 흙에서 뿌리가 활착을 하고 잘 성장을 할수 있을까요? 아... <웃음> 그래서 제가 비를 맞추고 일부러 수분 있는 상태에서 비닐을 씌우고 조금 늦게 심더라도 수분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를 맞은 다음에 감자를 심는 이유가 이겁니다 숨구멍으로 물이 들어간 자리들은 올라오고 또 말라 있는 자리는 안 올라오고 해서 밭 전체에 균일하게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감자 할때 부지포를 덮어 씌울 때는 어 부지포를 타이트하게 당겨서 <웃음> 씌우면 안 됩니다 이제 수분도 덜 날아가고 그 다음 온도 유지도 훨씬 더잘 되겠죠 어... 그리고 어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부직포를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밀고 올라옵니다 감자가 올라오면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웃음> 그러면 하우스처럼 안에 이렇게 감자가 올라오면서 안에 공기층이 또 생기겠죠 그러면 4월 한 5일에서 15일 사이에 소리가된소리가 오거든요 또 그럴 때어 그냥 바깥에 노출되어 있으면 서리 맞으면 감자 뭐 이만큼 컸는 게 그냥 서리 맞아버리면 새카맣게 다 타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부직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있는 부분은 살짝 타겠지만 줄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 서리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고 성장 속도가 부지포가 있고 없고 차이에서 훨씬 빨리 성장을 합니다